사실 우리팀같은 경우도 4-2-3-1로 가라면은 살짝 갈수도 있긴 한데 에데나자르랑얘들을 보면은 갈 수가 없다 어. 진짜로 볼거면 첼시에서 뒤식에 진짜 좋은 선수들 중골슈트윙에 진짜 미쳐버린 선수들 그런 선수들로 가야되는데 첼시 중물스팅 미친 선수가 덕배, 램파드, 드롭바, 드맨. 어? 낫배드데 생각해보니까 나, 나 덕배 들어오면 좋긴 해. 어, 살짝 낫배드데 더브라이너 이거 오카 100억짜리 가지고 아이고 이거 100억짜리랑 그 다음에 나머지 위로는 좀 가기 힘들겠다 이거 오카 가주면은 8대잖아 살짝 CAM 느낌으로다가 딱 봐주고 공격 굳이 돌파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지 말고 음 더브라이너가 살까? 100억정도 모으면은 싹 가능이긴 한데 더브라이너 가면 이제 패드로 좀 살짝 해주고 여기에다 이제 어레이엠으로 딱 가서 살짝 좀 어느정도 좀 봐주고 에드나자르 같은 경우는 좀 봐야되고 이렇게 해서 한 4213이 나갈까? 아 4231이 나갈까? 어차피 침투 안되는거 겐 중골슈팅으로다가 조금 지려버린단 마인드로 아니면 차라리 아자르를 바꿔가지고 간다는지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덕배가 온다면 말이 달라진다 게임이 좀 달라지긴 하네 덕배가 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드맨 아 드맨? 드맨 살짝 좀 아쉽긴 하겠다 근데 지금 이거 이벤트 좀 받아주고